인근의 타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일단은 역할 자체가 처음에는 이제 백수로 나왔다가요. 뭔가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 교도소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서 탈옥을 하고 뭐 그러니까 범인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얘긴데. 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도소라는 그런 소재 자체가 되게 그 공간이 되게 이질,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쉽지가 않았던 거는 같아요. 어, 영화 안에서 항상 두드려 맞, 맞아요. <웃음> 그래서 네, 항상 상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렇게 얼굴이... 되게 정상인 적이 없었는데 역할 자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항상 상처 아니면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안 하고 이제 머리나 그런 것도 거의 안 하고 이제 촬영을 했는데 어좀 어떻게 보면 어 되게 후질근한 모습으로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일단 남신이라고 하면 많이들 떠올리는 게 뭔가 이렇게 훤칠한 키에 되게 수려한 외모에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는데 어 그거랑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게 뭐 능력이면 능력 뭐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좋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되게 완벽한 사람을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완벽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빈틈도 많고 예 네, 그래서 남신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러움 면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어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일단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뭔가 손짓, 발짓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씩은 이제 어,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어, 지금 실력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갓 말을 시작한 어린 아이 한 세, 3세에서 4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되게 현장에서 뭔가 이렇게 마, 소통이 그렇게 길게 이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서로가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다 못해 되게 웃길 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되게 어, 배우들이 많이 알려줘요. 동북 사투리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려줘서 네, 그런 거 많이 하면서 장난치고 이런 것 같아요. 어, 새로 봐, 배운 말이 있습니다. 깡 하나, 깐샤칠샤 좋잖아? <웃음> 뭐 이런 거 <웃음> 네. 아, 네. 창호 오빠가 하고 있는 중국어를 대체 누가 하셔서 배우신 거예요? <웃음> 아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이런 것들 가르쳐줘요 배우들이 어. 네. 그러니까 재밌으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따라 했는데 되게 웃겼나 봐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배우고 저도 재밌어서 막 하고 촬영하다가도 하고. 제가 보통. 그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뭐하우치 하우치마, 뭐 니치 팔라마어 워시환, 훠고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워치, 뭐시쇼지엔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 그런 거 빵빵다, 멍멍다, 아 <웃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위 발음, 위, 뭐 이런 발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목소리> 뭐 이런 발음들이나 뭐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뭐 뭐 이런 거씨씨씨씨씨씨씨씨씨 아까 <웃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되게 다 똑같은 그런 말들인데 씨씨씨씨씨씨씨씨씨씨 <웃음> 뭐 알겠습니다. 긴장 a 天很冷응要得穿秋要 l 秋穿秋 u e s s e u n l i t t a 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好天好很好要好好好好好好好好 어,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제가 밤에 질문지를 보고 좀 연습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웃음> 어, 그게 뭐였더라? 정우야 정우.. 정우야 저.. 정 정우야 <웃음> 안 돼요 안 돼요 일단은 춤을 항상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사실 이번에도 콘서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번은 아 이번꼭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춤을 준비할 만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게도 춤을 이번에는 춤 준비를 못 했는데 어 조금 시간이 나면 이제 슬슬 어, 나의 춤을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마 곧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사실 중경에 가면 훠궈가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사실 훠궈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또 중경 훠궈는 너무 되게 맵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아마 시간이 안 돼서 중경에서 훠궈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중경에 간다면 어 가장 먼저 할 거는 훠궈를 먹는 일이 아닐까. 네, 일단은 훠궈, 그리고 양꼬치, 그리고 칭따오. <웃음> 중국 노래는 세 곡을 알고 있어요. 이제 연말이라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도 사실 시상식 때문에 온 거지만 이제 거기서 또 노래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는 또제 노래 페인이라는 노래를 부르고요 그 연말에는 성청이라는 노래를 또 부르고 그래서 요즘에 한창 연습 중입니다 신짠이 배호 태왕 아이 뭐뭐 자인창 Paine이 샷 도초에 로샤 비엔 청왜이웨 등광 네 이런 오, 노래입니다 네제 아 페인이 아 많이 아 사랑해주세요 하하하 아 <웃음> 나의, 나의 셀카 있어서 안, 없어서는 안될 물건은 포샷다 네두 번째 엄마 프로그램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바보 같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예능 프로에 나가고 싶다 나의 중국어 발음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의 이목고기에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눈이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나는 가장 높게 취하는 사람이다 나는 전형적인 a p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머리를 빡빡 밀기와 살찌우기 중에서 나는 빡빡 밀기를 선색 했겠어 머리카락으로 세수를 하기 도울 범에서 나의 몸매나 얼굴을 감상한다 나는 집안을 잘하는소심한 성격이다 지금 현재 나의 배에는 여섯 개의 초콜릿 버튼이 있다 나는 흑입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냥 대부분을 <웃음> 그 알아볼 못하지만 팬들이 덕질을 걸다 친드에서나 사실 난 웃기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나모에 속았다 나 설마 에와나어 일단은 바보 같은 모습 때문에 예능에 출연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능 너무 어렵고 그때 놀림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예능 런닝맨 나가서 너무 바보처럼 나와가지고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좀 준비하고 있어요 되게 날카로운 모습으로 뭔가 제 자신을 이렇게 단련을 해서 나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보샤업은 아주 좋은 기능이죠 네, 현대인의 필수품이 아니겠습니까 어 친구들하고 술 마시면 제일 늦게 취하지 않아요 한 중간 정도 취하는데 그니까 사실 취, 중간 정도 취하는데.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말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나 봐요. 그래서 잘 몰라요. 이제 곧 새해가 다가옵니다. 네, 2015년은 어떠셨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앞으로 다가올 2016년은 어, 뭐 올해와 마찬가지로 혹은 더 올해보다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하시는 일도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저도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좋은 활동 계속 할 거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도.